뭐든지 원샷 해보는 이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! 오늘은 자몽소다를 마셔볼건데요 자몽소다 1리터를 원샷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무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머든지 원샷하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. 착!